안녕하세요 별나라입니다 오늘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붓 구입할 때 직접 써보지 않고도 육안으로 어떤 붓인지 구분하고 또 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마트 매장에 있는 붓진열대예요 처음에 딱볼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가격이 올라가죠 붓의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갈수록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만원 이상 정도 되는 붓을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왜 저렴이 붓들이 안 좋은지 그리고 가격을 보지 않았을 때 상태만 봤을 때는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가장 저렴한 붓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풀을 먹여서 마감을 해놓긴 했지만 약간 조잡한 느낌이 듭니다 듬성듬성하고 깔끔하지 못한 마무리감을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천연문은 아니고요 그 다음 퀄리티 붓도 붓끝이 뾰족하게 모아지지 않죠. 맨 오른쪽에 있는 작은 붓을 보면 풀을 먹이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붓이 그냥 끝이 뾰족하지 않고 펼쳐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붓이 좀 오래가지 못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작붓의 경우에도 이렇게 끝이 많이 벌어져 있고 좌우로 털이 삐져나온 상태의 붓은 역시나 마감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을 할때도 수명이 조 조금 짧은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만원 이상대의 붓을 보면 아까와 매우 다르죠? 붓끝이 굉장히 뾰족하고 마무리, 풀머금도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인조모이고요. 인조모의 특징은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깔끔하게 이루어진 그리고 약간 붉은기가 있는 붓은 거의 다 인조모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깔끔하고 붓털의 굵기가 굉장히 얇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인조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마트 같은 매장에서는 천연모를 팔긴 하지만 약간 저렴한 천연모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좋은 천연모 구입하실 거면 화방이나 온라인 화방 추천드려요. 이렇게 해서 마트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붓들의 대략 적인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5천원 이하의 붓은 조금 사용하는 걸 말리고 <웃음> 싶어요 왜냐하면은 오래 쓰지 못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붓을 사서 세번이상을 사용을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만원 정도는 투자를 해서 붓 구입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제 붓의 상세한 사진을 보고 어떤 붓인지 구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붓은 보면 그라데이션이 세 가지나 있어서 천연모처럼 보이지만 자세하게 보시면 털이 굉장히 얇고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조모입니다. 천연모와 인조모는 붓털의 굵기로 그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편인데요. 이렇게 얇은 거는 인조모라고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라데이션도 굉장히 일정하게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다음에는 아트 시크릿 인조모입니다. 이렇게 철사로 감겨진 붓은 천연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인조모인 경우도 있습니다. 인조모의 특징은 또 약간 브라운 기운이 돌면서 레드 기운이 많이 도는 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약간 레드기가 돌죠. 그리고 조금 붓털도 굵기가 얇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조모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붓은 역시나 인조모인데요. 붓털의 굵 기가 굉장히 얇은 편입니다. 그리고 검정색으로 보이는데 붓털의 색깔이 어둡긴 하지만 자세하게 보시면은 붓털이 굉장히 직모로 쭉쭉 뻗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인조모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붓도 그라데이션이 예쁘게 되어 있어서 천연모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3톤 정도로 일정하게 되어 있는 거는 인조모라고 보시는 게더 맞습니다. 그리고 털의 굵기도 보시면은 굉장히 얇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조모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그 다음 붓은 인조모 더하기 천연모입니다. 자세히 보면 굉장히 굵은 털도 보이고 붓 끝에 보면은 얇은 털도 보이죠. 오른쪽에 있는 족제비 털이랑 비교했을 때 얇은 털과 굵은 털이 섞여있는 이런 모습을 또 보실 수 있어요. 색깔도 훨씬 더 붉은 느낌이 더 많이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양모 붓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양모 붓은 대부분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슷한 하얀색의 인조모 붓을 같이 같이 비교를 해보면 인조모 붓이 굉장히 더 하얀 편입니다. 이건 역시나 양모인데요. 양모는 약간 따뜻한 느낌의 아이보리색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조모는 완전 화이트색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제 청솔모로 들어갈게요. 청솔모 붓은 색깔이 약간 새치난 것처럼 듬성듬성한 편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검은색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도 청설모예요. 굉장히 털 색깔이 자연스럽죠? 검은색, 갈색, 하얀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자세히 보시면은 섞여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천연모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역시나 청설모예요. 보시면 브라운색, 검은색, 하얀색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고 약간 꼬불꼬불한 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칼라피아의 굉장히 저렴한 혼합모인데요. 자연모 느낌이지만 이런 느낌의 붓은 대부분 굉장히 후드러들거리고 힘이 없는 브러쉬이기 때문에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지만 초보분들일 경우에는 컨트롤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건 헤랜드의 청설모 보신데요 굉장히 이전 것과 색감이 비슷합니다 칼라피아 붓은 천원대고 오른쪽에 헤렌드 붓은 만원이 넘기 때문에 가격으로 비교를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디지털 붓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왼쪽에 디지털 붓과 오른쪽에 디지털 붓으로 크게 나뉩니다 왼쪽은 주로 아크릴을 그리는데 많이 사용이 되는 붓이에요 왜냐하면 쪽 하얀색 붓보다 붓털이 부드럽고 물머금이 좋기 때문에 유화보다는 그보다 조금 덜 뻑뻑한 아크릴화 그리기 아주 좋은 붓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붓 중에 하나예요.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돔모 붓은 약간 노란 기운이 도는 아이보리색에 붓털이 굉장히 두꺼운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꾸덕하다고 볼수 있는 유화 그림에 많이 사용을 하고 꾸덕한 아크릴 그림에도 가끔 종종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색깔이나 모양은 굉장히 다르지만 둘다 돈모 붓이라는 거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돼지털 붓과 양모붓이 똑같이 흰색이잖아요. 그럴 때또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털의 굵기와 색감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돼지털 붓이 조금 더 노란 기운이 많이 돌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두껍습니다. 육안으로 확실히 차이가 나는 편이에요. 지금 보시는 건 양모붓입니다. 양모붓은 조금 얇으면서 약간 꼬불털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붓끝을 보시면 확실히 돈모가 붓끝에 존재감이 조금 있게 잘 보이죠. 양모는 훨씬 더 얇기 때문에 조금 더 사르륵 사라지는 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도 양모인데 붓 끝이 굉장히 털이 얇게 빠지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붓 구입할 때 써보지 않고도 어떤 붓인지 가늠하기 쉽도록 여러분들께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어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